오늘은 홍언니가 바디빌드 중에 요즘 가장 핫한 선수를 만나러 갑니다. 몸도 좋고 패션도 좋아하고 자동차도 좋아하고 오토바이도 좋아하고 와이프도 선수면서 아주 이쁜 홍언니가 레전드 편에 예비 레전드라고도 소개한 적이 있는 짜잔! 김강민 선수입니다. 김강민 선수. 나바에서 계속 지금 프로 중에 계속 1등을 하고 있는 연패를 하고 있는 김강민 선수를 낱낱이 홍언니가 한번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홍언니의 인터뷰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아주 좋은 장소에서 한번 촬영할 겁니다. 자, 벌써. 으리으리하죠. 자, 이렇게. 아, 여기 보시면은 강민이 영상까지 이 공간이 다 스튜디오입니다. 이쪽은 오늘 촬영할 거. 으리으리하죠. 뭐예요? 여기는 뭐 녹색 크로마키 녹색. 그런 건가요? 어, 어. 네. 버추얼 네. 네, 스튜디오라고. 네. 크로마키는 접고. 바디빌더 아씨. 요즘 최고의 대세 김강민 선수를 초대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 보디빌더 김강민입니다. 봐요. 네. <웃음> 뭐 따로 소개 어, 뭐더 어. 멋있겠다. 아. 많은 성원에 어, 사랑을 받고 있는 김강민입니다 박수. <웃음> 네. <웃음> 예전 선수를 내가 많이 만나러 다녔어. 음. 요즘 빌더들도 만나야 되니까 그게 이제 1호가 이제 강민인 거지. 아. 우리 그 바디빌더 중에 몸 말고 음. 인기. 지금 우리나라 2위 아니야? 2위? 1위인가? 아니요. 서울 1위 생각했어요. 아씨 내가 1위인데, 아니 그 그런 인기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어. 제가 이제 아무래도 유튜브 활동도 하다 보니까 음. 그래서 그렇게 느끼지 시 않았을까라는. 시작한지 몇 개월 됐지? 지금 7개월 됐어. 7개월에 지금 2 5만 명. 네. 나는 지금 2년 됐는데 2만 9천 4, 2만 9천 5백 명이거든. 음. 어, 나좀 줘봐. <웃음> 줄수 있어도. 네 거에 초대하고 나좀나좀 구독자 좀 이렇게 좀올수 그래. 어, 있게. 아무튼 지금 1위가 네. 철순이가 1등이지. 네. 지금 음, 철순이가 38만 정도인 네. 것 같고 어, 강경원 선배가 30만 명이라 2위, 네. 그다음에 3위. 어. 어, 강민이 그 사진을 한번 저기 이제 어. 여기 보면은 이게 이게 언제 사진이야? 이게 제가 27살 때. 27살 때? 네. 나는 42살 때. <웃음> 나 옛날 빌덜때 아니고 그러니까 나 재작년에 다시 어. 어, 나갔을 때고. 요거는 내가 이제 옛날 20대 때, 와. 아까 강민이 20대잖아 그 사진이 나 20대 때야 얼굴은 어. 20대 같지 않지만 어, 20대 강민이 <웃음> 이게 15년 전 아니야 너 갑자기 이 <웃음> 사진이 나오네 너 이거 15년 전 고등학생 때네 고등학교 3학년 때몸 어, 좋다 근데 아니 웨이트는 했었는데 어. 이제 저 때는 이제 킥복싱 위주로 아 킥복싱 했을 때 네. 이거는 언제야? <웃음> 이거는 첫 대회입니다. 저 머슬맨이야. 주니어 첫 대회. 어, 저 그치. 세번째. 네. 세번째 맞지? 다리 네. 이렇게 벌리고 있는 거. 네네. <웃음> 어. <웃음> 저때는 독학으로 혼자서 어. 준비해서. 어. 이게 언제 머슬맨이야? 네. 14년도. 아 14년도. 네. 어, 이게 18년도고요. 응응. 이게 작년, 20년도. 어, 그럼 아까 그 머슬맨이야 때보다? 지금 4년 지나거든요. 4년? 네. 4년만에 엄청 좋아졌네. 너무 재밌어 가지고 그 어. 14년도부터 선수라는 좀 말을 쓰기 좀 애매하지만 그 정도로 어. 좀 많이 뒤에서 공부도 하고 어. 어. 저 레그프레스를 한 100개 정도 한달인데 저거는? 저를 이제 운동을 알려주신 분도 어. 제가 가자마자 100개 시켰거든요 100개? 네 400kg도 400kg 100개? 네, 그래서 중간에 끊기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해서 아, 무릎을 진짜? 안 피고 <웃음> 그렇지 피면 안 되지? 네 피면 안 돼서 <웃음> 근데 그렇게 하니까 또 다리가 좋아지더라. 좋아지잖아. <웃음>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너무나 은퇴하기 전까지 하체 운동이 무서웠어. 전날에 진짜 무서운데 그걸 계속 하게 되는 거야. 맞아. 좋아지는 걸 아니까. 맞아. 맞아. 전날에 막그 다음날 하체 운동이라고 하면 아침에 먹는 것도 신경 쓰게 되고, 음음. 속도 울렁거리고 막. 음. 또요 사진은 또이 사진을 보면서 할 얘기가 좀 있는데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네. 아, 나바 프로를 1등을 지금 두번 했나? 세번 했지. 지금 프로 1등 세번 했습니다. 세번 했지. 네. 그러면은 한번 우승하면 2천만 원 주잖아. 네. 그럼 6천만 원이야? 어, 18년도 때 우승했을 때는 그때는 상금이 없었고요. 없었어. 네. 어... 19년도 4월 9월에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장점이 어디야? 다리인 것 같아요. 하체? 네. 레그프레스 100개 때문에 <웃음> 하체?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부터 축구도 했었고 아 축구도 했고 그러면은 응. 격투기도 했었구나 웬만한 거는 유도 레슬링 배고 다 해봤어요. 어. 응. 근데 이제 그중에서도 항상 1등은 못하고 응응. 항상 중상에 있어서 아 저는 아, 나는 운동을 못하는구나 어. 운동 운명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죠. 응. 그러다가 이제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항상 응. 이제 옆에서 부수적인 요인으로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 기본적으로 했었는데 음. 그래서 시합에서 지고 오면 혼자서 운동을 하고 분을 풀고 하다가 몸이 좋아지는 게 재밌어가지고 어. 그때 시작을 하게 됐고 지금은 적성에 맞는 스포츠를 찾았네. 그때 그때 운동에서 제 자신이랑 뭐가 싸운 한계를 넘기는 기분. 한계를 넘는 운동은 되게 많은데 네. 하, 바디빌더도 진짜 그 중에 하나지. 강민이가 좋아하는 것 중에 패션. 루이비통을 좋아하는 김강민 아니야? <웃음> 맨날 인스타 보면 맨날 루이비통만 네. 나오던데? 저는 좀 한정판을 많이 좋아해. 요 아까 그러니까 그니 루이비통이 아니고 한정판을 좋아하는 레어템을 좋아하는 그치. 스타일이구나. 네. 그러니까 차도 그렇고 어... 어, 옷도 뭔가 이제 프리미엄 붙고 한정판. 그럼 좋아하는 브랜드 세 가지? 루이비통 가장 좋아하고 그다음, 나이키. 어, 나이키 나이키 네. 한정판 많이 나오잖아 네. 다른 브랜드도 만약에 한정판이 나오면 이제 그렇게 사는구나. 좀 콜라보가 돼서 좀 음. 소장의 가치가 있는 것들을 강민이는 내가 봤을 때 예전부터 보면은 거의 쫄을 많이 있더라고 음식을 먹으면 배가 나오는 게 바로 보이기 때문에 아... 습관적으로 바로, 바로 그냥 관리하게 되더라고 아, 그렇지 근데 바디빌더는 습한 입어야 돼이 라인을 보여주려면 어설프게 박스 오버핏 입으면은 그냥 네모네 음. 그냥 돼지 같아 아. <웃음> 그래서 안돼 신발은 이거 천만 원이 어? 신발은 이 천만 원이라고? 네. 이게 디올 리다이키라그래서 지금은 네. <웃음> <웃음> 와이프가 뭐라고 안 그래? 이해를 못 하는거죠 운동화니까 어, 그러니까 나가서이해안될것 같은데 만약 이걸 그, 안다고 하면은 네, 저는 근데 이제 집에서 나갈 때 운동화를 뭘 신느냐에 따라서 어, 그날, 좀 기분이 좀 어, 네, 달라지고 그렇지 거. 누구는 그게 이제 시계가 될수 있고 누군 차가 될수 있고 네, 그렇죠. 누군 머리 스타일이 될 수도 예, 있고 그렇, 네. 다 다른거니까 는 그럼 이거 지금 중고 팔아도 한 300만원 하겠다 300만원 하겠죠. 그지 제가 너무 막 신어 가지고. 무르지 어, 또 김강민이 신은거서 프리미엄 붙어가지고 한 1500만원에 나가는거 아니야? 아니요. 강민이 팬이? 그정도 되고 싶어 어, 그래. <웃음> 뭐 그럴 수도 있어. <웃음> 그러면은 지금 강민이가 하는 일이 어, 여러가지가 있잖아. 센터랑 세, 어. 그리고 이제 개인 레슨 그리고 뭐 의류 의류 네. 하는 거 하고 뭐 유튜브, u b e 하 o u t 고 b e YouTube. y o u t 가 b e y 이 u t u b e YouTube. y o u t u b 2 YouTube. y o u 유튜브 e y 5만 명이면 꽤 되지 않아? 유튜브 수익은 딱 고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보통 변수가 YouTube. YouTube. YouTube. y o u t 근데 이제 광고도 엄청 찍을 수도 있잖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광고는 많이 들어왔는데 어. 이제 이제 하나 찍었어. 아 그래? 응. 이제 앞으로 계속 찍을 수 있으니까. 네. 다음에는 이런 모델의 색깔별로 갖고 있겠네. <웃음> 당연히 이제 억대일 거고 연봉이 앞에 숫자를 알려줄 수 있어? <웃음> <웃음>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 어. 또 빠지는 게또뭐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회 상금이나 뭐 이런 것도 강민형. <웃음> <웃음> 근데 어,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항상 잘될 수도 없는 뭐 사람인요오르막기내리막있딱 네, 생각하고 잘될 때는 잘 모아놔야 되는데 자꾸 아 써서 어. 그래서 제가 신발을 음. 가장 많이 살 때가 시합 준비할 때 음. 스트레스 먹는 걸못 먹으니까 일로 푸는구나 나그건 네. 충분히 이해한다 진짜 그래서 뭐 이해한다. 센터 기구를 바꾸든지 뭐 그, 음. 굳이 안 바꿔도 되는 걸 자꾸 바꾸더라고. 어, 집 주소가 뭐야. <웃음> 나한테 무슨 옷을 <수 웃음> 보나봐. <웃음> 근데 그게 뭔가 그렇게 하면서 제가 더좀 인생에 대한 좀 동기를 많이 얻는 것 같아. 아, 나더 음. 열심히 사야겠다. 강민이가 차도 좋아하잖아. 오토바이도 좋아하고. 그렇죠. 그럼 일단 지금 타는 차 뭐야? 아우디 r 8이랑 그리고 음. 지바겐. 그러면 차두개면 얼마지? 5억이 넘죠. 5억 넘지. 저는 이제 그 차를 타면서 스트레스 푸는 게 있거든요. 난 그거 충분히 이해 한다니까 나도 옛날에 막차조에해서막 튜닝하고 달리고 이랬다 보니까 유일한 그게 어 취미고 스트레스 해소였었어. 네. 근데 내가 만약에 진짜 라면 먹고 집이 막한 30만 원짜리 월세면서 그렇게 돼.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지만 음. 근데 그뒷받침되는게그 정도 또 아니잖아. 기본 생활을 하고 이게 있으면서 하는 거니까 그것도 능력이라고 하면 어렸을 때 꿈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포르쉐 타고 뭐 지바게 타고 이런 걸 수도 있던 거잖아 상상도 못했죠 저는 사실아 산타페 탔을 때도 엄청 행복했거내첫 차는 프라이드 베타 프라이드 베타 아 어, 모르지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처음 샀던 게 투스카니 어? 저, 저도 투스카니 내가 처음 났을 때막그 튜닝하고 막이 재미로 막저제첫 어. 차가 투스카니 그러면은 강민이는 음. 지금 이렇게 지금 선수로서는 I, IFBB에 도전할 생각이 있어? 해야죠. 무조건 해야죠. 아 어, 진짜? 그게 마지막 건물이니까. 언제? 그래도 경쟁할 수 있는 몸을 미리 만들어야 음. 되는데 지금 준비가 안된것 같고 종목은? 종목은 사실 저랑 잘 맞다고 생각하는 클래식 피지크가 더잘 맞다고 어, 생각하는데 을 도전을 할 거구나. 네. 저는 어. 무조건 도전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조금 어, 국내 무대에서 많이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보디빌딩을 음. 조금 대중화 더 시키고 싶은 것도 어. 있고 이게 진짜 멋있는 종목이다라는 그렇지. 거를. 할까요? 많은 지금 이제 운동을 좋아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강민이나 또 다른 지금 이렇게 유명한 선수들의 모습을 보고 동경하면서 롤모델을 잡으면서 이렇게 앞으로의 본인의 비전과 방향을 좀 잡을 수가 있거든. 음. 그 다음에 질문 하나만 좀더 해보려고 하는데 그 강민희 와이프도 선수잖아 네. 어 송아름 선수 비키니 어 한국의 탑 선수지 같은 선수 부부끼리의 장점이 있어? 동갑에다가 음. 같은 곳에 일을 하고 같은 분야에 있다 보니까 음음. 사소한 일로 다툴 일이 되게 많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좀 서로 이해하려고 해도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좋은 것 같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이해도 해주고 아얘 이때 좀 힘들겠다 그럼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는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음. 되게 긍정적이에요 어. 음. 그러니까 저는 좀 부정적인데 사실 아 그래? 네. 저는 되게 사소한 것 같다고 심각하게 좀 느낀 사람인데 어. 와이프는 뭐 진짜 제가 봤을 때 집이 무너져도 그냥 뭐 다시 집짓뭐하자 아, 그런 그래. 스타일이어서 어. 저랑은 잘 맞는 것 같아요 음. 음. 지금까지 바디빌더 대세, 천만 원짜리 신발을 신고 있는 김강민 선수와 어, 김강민 파헤치기 됐습니다. 처음으로 형님과 이런 자리에서 음. 또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좀 궁금한 요소들을 또 얘기하는 아. 거에서 또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 음. 호원이 채널 구독과 좋아요